네일을 했던 거를 이름이 새겨서 저희 포장으로 습니다두 개입니다 이거는 어, 저희 진짜. 이름이 새겨져서 방금 전화를 받아서 맞아요 우리 두 개는 들개 자랑스럽다 그러니까요 두개 음. 들고 있으니까 와. 너무 예, 네요두개 <드> 오늘도 어떻게 주요부터? 네 알죠 트로피 없이 할까요? 네 이번엔 양이로양 트로피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이브 이렇게 음중에서 두 번째 상도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항상 감사하고 네. 뭔가 이 상은 다 다이브 거예요. 어, 아 진짜 다이브 덕분이야. 다이브 양성가득. 다이브 양성가드그러면 다이브 <웃음> 항상 고마워요, 다이브 사랑해요 저도 양성가드 트로피 해보겠습니다. 네. 와 진짜. 무가 대박이다 <웃음> 다이브 오늘 시원업 중심에서 이렇게 트로피를 받게 되었는데 진짜 매번 너무 많이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입이 마르도록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진짜 저희도 진짜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한마디 해보자면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타시 팬 매니저 언니께 yeah. Bye. Bye. 들고 앞으로도 저희 파이팅 해시다 파이팅! 상담, 파이팅! 열심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맞습이다파이이이팅이렇게이팅주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상팅 파이팅! 파이이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이저님께 조금 귀여운 머리를 해봤거든요 아, 아까 귀여운 느낌이 아니라고 <웃음> 했었는데 조금 새로운 느낌의 머리를 <웃음> <말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웃음> 좋아요, 좋아요. 저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웃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이 머리 너무 예뻐요 <웃음> <맞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저도 팬메이저언들이랑 매니저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내일이 <웃음> 인기가요 우리 애프터 라이 막방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웃음> 마지막까지 닮은 분들이랑 아주 해피하게 힘내고 싶어서 오늘 의상으로 같이 힘을 얻어보아요. 화이팅! <목소리도> 짠! 짠! 자, 저도 이제 뭔가 큰 거를 되게 말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너무 너무 나 차례죠. 일단 가장 먼저 저희 다이브 이렇게 선을 두 개나 이렇게 손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는 항상 새벽부터 같이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 머리 해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 헤스헤스 언니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우, 하세요난 뭐지?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라이브 오늘 이렇게 행복한 30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가족하겠습니다 저희 멤버 가족 여러분 멤버들이랑 너무 아, 아. 행복하게 보냈었죠 그렇습니다. <웃음> 오 엄마 보고 싶어. <웃음> 너무 벌써 보고 싶네요. 근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요. 내일 또막 방이잖아요. 맞아요. 아쉽긴 하는데 또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고요 응. 마지막까지 화이팅!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시다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진짜 한분한분말씀드 말씀드릴 분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 팀장님, 대표님, 부사장님, ANR 사장님 부사님 부사장님 맞으세요 부장님맞 맞아 맞아요. 작곡가님, 작사가님 <목소리> 너무 이번 활동에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저희 부인과 연를 시청해 주신다면 <웃음> <웃음> 정말 좋겠네 <정말 웃음> 저희, 저희 마음만 맞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내일,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내일 인기 가요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